완효성 코팅 비료를 사용 하셨는데 올해 처음으로 사용 하셔가지고 이렇게 성사를 치으셨어요 올해. 제가 원래 비료를 안 써요 기비야. 어. 아. 사지가 좀 모자립니다. 음. 네, 어. 5지 정도 나와 나 해야지 될 정도로. 어느 정돈좀 그래. 많이 하시겠는데 요 사장님? <웃음> 2만 평에 가격 나왔으니까 1만 네. 평도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1만 평 <웃음>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웃음> 광릉합천에 지금 시포농가 떴습니다. 얼굴도 잘, 잘 얼굴 도 한번 보여줘요. 잘생긴 얼굴 떴. 아 여기 사장님은 어떻게 어떤, 어떤 사장님이시죠? 아 여기 예전 그 한참 전부터 이제 네. 마늘 농사 같이 지으면서 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마늘 잘 짓는 방법을 이제 음. 공유를 많이 하고 연구하고 있죠 같이 좀. 아 같이 이렇게 좀 연구해서 마늘 아, 농사를 전국, 잘 짓게. 전국에 있는 이렇게 젊으신 사장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셨어요? 예, 마, 많이 오셨죠. <웃음> 저희 농장에도 몇번 오시고 아, 소통을 예. 하고 계시는 거구나. 예. 같이 많은 농사를 지, 지으시는데 예. 제가 여기도 농민이 농민 위에 만든 그 비료를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예, 올해 예. 처음으로 사용 한번 해 보셨어요. 저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 단계만 올라갔다가 이제 뭐 <웃음> 거기에서 이제 그 비료를 보고 예. 써봐야 되겠다. 이도어서 진짜 써보셨다는 거죠. 이것도 네. 아. 11월 달 조금 늦게 심은 바치거든요. 아, 여기도 늦게 심었네? 네, 늦게 심었는데. 3월 3일, 날. 마지막, 제일 마지막입니다. 네. 아. 야, 마늘이 지금 다최건인데 싱싱해 네. 보이기도 네. 하고. 네. 일단 굵고. 네. 사이즈가 네. 1학 4지가 고모자리입니다. 음, 네. 5지 정도 나와야지 될 정도로. 엄청 크네. 돈좀 많이 하시겠는데요, 사장님? 올해 <웃음> 마늘값 좋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웃음> 마늘을 한만 평도 정 하시는 겁니까? 예, <웃음> 네, 만, 만 평. 네. 만 평이면 여기도 또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땅 면짜리 살것 같아요. <웃음> 2만 평에 <평의> 가격 나왔으니까 <웃음> 네. 만 평도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로또가 아닙니다. 네. <웃음> 생각보다 늦게 11월 3일에 쓴건데 많은 네. 일이 안될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생각이상으로 너무 잘된거 같아요 <웃음> 그 이유가 뭐라고 <웃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요? <웃음> 종모를 큰거 써서 그런가까아 종모를 큰거 써서? 혹시 <웃음> 그 농민이 농료로 만든 비료를 썼습니까그 비료죠? <웃음> 네 m 팜 비료 네 썼어요 <웃음> <그거> 어디서 <웃음> 쓰셨어요? 기비 장만할때요 추비로는 아, 아, 안했었고 네. 기비로 맞짝만할때 그때 여기 그 사장님 농가 주위 분들도 좀몇분 쓰시고 사장님도 쓰시고 완효성 코팅 비료를 사용 안 하셨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사용하셔 갖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어요 올해. 제가 원래 비료를 안 써요 기비에 어, 비료를 안 쓰고 저는 따로 쓰는 유박이 있는데 그 유박에 비료가 함유되 있거든요 유박 안에 그 유박만 여가지고 농사를 해마다 계속 지으는데 저도 이전에 마 놀러 갔다가 뭐 네. 좋다 그래가지고 여보자 그래갖고 <웃음> 원래는 이제 안 냈었는데 <웃음> 세탁보인가 그때 연도했죠 100평에 한세개 정도? 어, 저는 200개에 세포드를 네. 해가지고 기비 했었거든요 했는데 여기 해사람들은 몰라요 다 좋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걸 쓰자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얘기를 해가지고 물량을 좀 확보하자고 그게 한번 쓰시면 들어가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비를 따로 해요. 어. 2월 달 장길 때 추비를 하고, 저, 이거, 3월 달에. 저는 3월 무조건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니까, 3월 15일 안에는 무조건 비료를 끝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뭐, 3월 말까지도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전에 무조건 끝내요. 음. 근데 비료를 한번더 줄여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나는 원래 그 기비를 생각도 안 하고 연결을 그 비를 연거 생각도 안 하고 원래 내 간행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애들 좀강그한것같아 좀 세력이 늦게까지 <웃음> 좋아버리니까 <웃음> 야 이러다가 머리 푸는 거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시면서 전화통화를 한번 했었었거든요. 아. 지금 11월 달 했는데 이 지금 뭐 사이즈가 1학 4지 같고 모자린 5지씩 나옵니다. 1학 5지 4지 5지 그냥 다 나오네요. 한 번으로요 앞에 지금 부대로 끝날 건지 뭐좀 이렇게 농민을 위한다 면이 끝까지 이게 수입도 안 들어오고 끝까지 가면은 농민들도 할적없고다 좋을 것 같은데 좀 걱정은 좀이 되긴 한데 근데 기대가 너무 크니까 솔직히 뭐 우리 8만 원만 넣어 그 마늘이 8만 원만 넣어도 진짜 좋거든요 좋은데. 기대치가 너무 크니까, 지금 다들, 저 뿐만 아니고 모든 농민들이 지금 기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만약에 그 마늘 팔마로 농다, 그러면 다들 욕할걸. 지금 생대가 지금 뭐, 삼천, 한, 오백원, 최고 하, 최고 하품, 이런 마늘들은 기본 사천, 이삼백원은 다 나옵니다. 음, 이런 사이즈의 그 마늘을, 어, 수, 수확해서 3일 정도, 2, 3일 건조해서 지금, 생대로 공판장에 내면 뭐 4,200은 300은 다 나오는 만늘들입니다 이런 말들. 하여 몇평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 평. 정만 평. 예. 네. 네. 어. 네. 올해 만평 정도. 하다가 에이, 조금만 하지 개 줄인 게. 걔는 줄였다 싶네. <웃음> 사장님이라잖나 조금 면적을 줄이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줄이니까. 예, 네, 우리 많이 뭐면만평씩 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면적을 줄여버리니까 가격 자체가 지금 많이 좋아졌죠 이게 마늘이 진짜 겨울에 겨울에 월동하기 전에 영양제를 준 그거 포자하고안준대하고는 차이가 없어 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월동하기 전에 많이 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보면은 노는 게 다들 좋은 게뭐 월동하기 전에 준게 준비를 좋다 뭐 뭐 모더닥도 그렇고 뭐뭐 뭐 아쿠도 뭐 루엔스 이런 같이 친구도 그렇 그렇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저도 해마다 저는 하거든요. 저도 하는데 뭐모두닥도 해봤고 뭐 아쿠도도 여러 고 해봤는데 진짜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요 하는 게뭐 양분을 충분하게 응. 먹여주고 겨울을 버틸 수 있게 하면 겨울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했었을 때어뭐 별로 안큰다 하지만 그때는 위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뿌리가 성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봄돼서 이제 추비를 살짝 한다든지 이렇게 물이 들어왔었을 때 성장 속도가 어... 20cm 정도, 20cm 뻗어있는 뿌리에서 성장하는 속도와 30cm, 40cm에서 뻗어나가 있는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성장하는 거랑 차이가 많죠. 그때 차이가 엄청나게, 3월달 성장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음... 네. 어쨌든 뭐, 올해 좀 기분이 좋으시어요 예, 네, 좋죠 네. 뭐 응. 일단은 뭐 기대시지만 뭐, 뭐. <웃음> 끝까지 가겠죠 수확해서 올해 마늘농가 분들 그동안 좀 이렇게 힘들었던 거 빚도 좀 청산하시고 뭐 살림살이도 좀 바꾸시고 <웃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농민이 잘 되면 같이 묵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지역은 시골이다 보니까 농민이 잘 되면은 식당들도 할 생각 잘될 거고 그리고 기계 파시는 분들 뭐 농약 방모든 분들이 뭐다 전기가 잘 되고 미수금 금 이런 것도 없을 거고 다농민이 제일 시골에는 농민이 잘 돼야 다 이렇게 가니까 네, 어쨌든 대한민국 농부들이 이렇게 또 농민이 농민이 만든 그 비료를 사용해가지고 S M 팜뭐 사용해서 이렇게 좋은 수확하고 돈도 많이 버시니까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더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